63강입니다 <웃음> 전도여행의 노종변경 <웃음> 오늘은 성신께서 바울의 전도여정을 변경하셔서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가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전의 계시와 관련된 환상을 보이시며 유럽의 지경으로 인도에 가시는 과정을 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제가 읽고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 공부해서 알지만 성신님의 역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과 성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정과 관련돼서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성신의 그 사역도 다이큰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면한 역사의 일반적인 상황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또 성신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자들의 의지도 무시하지 않으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신께서 이제 공중에서 어떻게 그 우리도 알, 알지 알 못하게 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무튼 주님의 극신 경영과 그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과 또그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는 자들의 그 형편을 다 고려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들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성신님의 역사에 대해 주관적으로 혹은 신비하게 아니면 관념적으로 아전인수에서 악용을 합니다 실천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과 그리고 현대주의자들이 그런 악폐를 일으킵니다 이제 실천주의자들은 이제 자기가 없으면 성신의 사역도 없고 성경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비주의자들은 자신 분명히 아 성경의 계시가 우선인데 자기들의 계시를 자기들이 받는 계시를 더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맞지 않아요. 성 계시의 그 표준은 성경 말씀이 개인적으로 계시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제 구속사 안에서 나타나는 계시하고 그 뒤에 이제 조명해서 성신께서 조명해서 알게 하시는 계시는 또 다른 차원의 계시예요. 그거는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뭐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뭐 특별한 비상 섭리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 구속 역사 그것과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내용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재해석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다 이상한 게시가 될수 있어요 현대주의자들은 그런 걸 그냥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신의 사형 그건 인간 안에 있는 절대감정 종교적 감정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관념적인 지식이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담한 자로서, 뭐, 진전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 이런 아주 부정적인 세 가지 성신의 인도에 대한, 그, 우리가, 지금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왜곡되게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이상하게 증거합니다. 자기 혼자 게시받고 자기 혼자 성경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주장하고 그럴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신님의 역사가 주관적이 로 보이기도 하고 신비적으로 혹은 인간의 내재적인 일의 현상적인 측면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신실한 주의 일꾼들은 이전에 주어진 말씀과 연계해서 성신께서 보이시는 가말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들여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희한한 환상을 봤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닌가? 그러고 간게 아니고요.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간게 아니에요. <웃음> 분명히 이전에 그 주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과 연계해서 이 환상이 뭔가? 왜 예수의 성신께서 이 일을 막으시는가? 그런 것들을 해석해가지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연 그렇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본, 본문의 배경을 보도록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바울과 신라가 1차 전도여행 시에 개척을 하여 교회를 세웠던 곳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복음으로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마땅히 올라서야 할 자리로 올라오도록 하고서 그로 인해서 이제 더욱 교회가 부흥된 다음의 일입니다. 그 지금 터키 중 남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시디안디옥 루스트라, 그 이고니온, 그 더베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을 그 두루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세웠던 교회들을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봤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부흥한 뒤에는 이제, 분명히, 그, 사도행지 13장 40, 그, 6절, 7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전에 하나님의 게시를 받은 것이, 뭐냐, 이방에 빛이 되게 하려고 저를 불렀다 는걸 분명히 알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자기 은사와 직임이 다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교회에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뭐, 이렇게 세워주고, 든든하게 하게 기초를 다 해놓고, 그 일을 다 하면 이제 또땅 끝까지 이르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웃음> 이제, 바울은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이 당시에 아시아는 터키,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역이에요. 서부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가 중심 그 도시라고 할수 있는데, 그, 그, 에게, 에게하고 접하고 있는 그 어, 터키 서부 지역 그쪽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키 중부 중부 지역에서 동 서쪽으로 있는 그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어, <웃음> 그, 아시면 됩니다. 그곳 아시아 지역은 이제. 음, <웃음> 애초에 수많은 도시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평정이 돼서, 로마 연합국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지배를 받던 곳, 그곳입니다. 그쪽에 보면, 뭐,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교회, 서문화교회, 버가모, 그, 사대교회, 그, 도아디아,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뭐라오디기아 교회, 그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고 있잖아요. 뭉쳐 있습니다. 에스, 그때 그 외우기를 에서보도 사빌라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이렇게 산처럼 산 모양으로 그렇게 그 지역이 이제 아시아 지역 이제 도시 국가들로 있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이제 평정돼서 연합 국가로 살아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쪽은 신약시대 헬레니즘의 가장 화려한 중심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제가 에베소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두라노 서원, 그, 이제 거기 뭐, 이제 귀족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사제 길, 뭐, 평민들만 다닐 수 있는 길, 그, 그 뭐, 목욕탕 문화, 그 이제 신전 문화 보면, 지금 갔다 놔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헬라 문명의 그 절정을 그 보여줬던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신께서 그 지역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시아인들에게는 주님이 관심이 없으셨는가?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막으신 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당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 어디서든지 퍼져 있는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제외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것은 아직 그속그 그 안에서 이제 구속사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걸 막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오 어, 보게는 하죠 이제 때가 되면 아직은 그 지역이 구속사의 때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음, 한편으로 어, 이제 더 어, 더 나아가서 유럽 지역에 있는 준비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이 주님이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몰아가신 거죠. 디모델까지 이제 합류해서, 어, 데리고 가는 건데. 그러면 성신께서 어떻게 그런 사실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나? 성신이 막으시는 것을 어떻게 바울이 알았나, 이거예요?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쪽으로 간 것으로 보아서, 아마 환상이 아니면, 내적인 직감에 의해서, 그것을 알게 하지 않으셨겠는가? 아, 어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뒤에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그 바울 일행을 손짓하면서 부르는 걸 보면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 내적인 그 확신 감화가 있어서 그렇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한 거죠. 아시아 쪽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그. 그를 인도하신 방식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반드시 그런 것과 동질의 내용이 되어야 그런 인도에 대해 수긍하고 그 지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분명히 이들이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게, 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담에색 도상에서도 그런, 그, 게시를 주셨고, 또, 사도행전 9장에서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그, 선교행을, 전도행을 출발할 때, 이제, 그런, 그, 그에게 게시의 빛을 비춰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장 40, 아, 6절로 47절에 보면, 그, 땅끝까지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 근데 이어 그때 이제 밤빌리아 그 버가에서 그 마가 요한과 분리된 다음에 그런 게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그 주님의 그 구속 역사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을 알고 높이되신 주님의 약속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신이 임하시면 그것과 다 연계해서 구약의 가르침 성부 하나님의 가르침 경영 계획 그것과 연계된 예수님의 그 계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 이게 성신의 사역이 이걸 막는다 하는 걸 아는 거죠. 이쪽이 아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성신의 지시를 받는 자들의 의지가 말살되지 않고 그간에 인도받은 말씀과 그들이 경험한 지각을 그 지각으로 그걸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성신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이교도들, 뭐 이제 오늘 그다못볼것 같은데, 이교도들의 그, 그 접신의 내용을 보면 그 귀신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너한테 어 이걸 요구하니까, 그것대로 안 하면 넌 큰일 나. 하고, 그것대로 하는 거지. 그것대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 몸을 치든가, 뭐, 어떻게, 뭐, 뭐, 자식을 치든가 아니면 뭐, 여러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서워가지고 꼼짝 못하지. 자기, 자기 의식이 없어요. 자기 인지가 없다고. 뭐, 귀신이 시키는데 귀신이 뜻이 뭔지, 그런 건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우니까 순종하는 거죠. 무조건. 그, 그 신접한 여인들, 무당들, 박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그 신,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신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바울의 생각, 이전의 경험,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과 다 연계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확정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도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도 무슨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희한한 환상을 보려고 하고 무슨 희한한 꿈을 꾸려고 하고 그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인 거예요. 이미 말씀을 확정으로 계시해 주셨고 말씀이 성경이 계시예요. 계시의 절정이고 총 전부예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 교회 안에서의 내직임 은사 이것과 생각해갖고 주님의 인도 이게 성신의 인도인가? 이걸 확정하고 나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피해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면서 거기에 복종하는 거지 내가. 나중에 핑계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이 나안 알려줘서 난 몰라요. 그렇게 말 못해요. 이미 계시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서 그런 게시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 뜻을 주님의 뜻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백한데 그걸 안 듣고 주님이 뭘 믿음을 주셔야, 뭐 깨우침을 주셔야 그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 속에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행보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건 안 하면서 주, 수동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바, 받아가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주님의그 구원을 아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고 육신을 뛰어넘고 모든 그혈 그 혈통적인 것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요. 그것 때문에 매어서 못 하는 일이 없다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에 매여있다? 그거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진짜 성신의 인도를 잘 모르고 아무튼 여기 사실은 성신의 그 가마에 의한 그, 그 인도를 확정해가지고 그, 그 길이 아니다 하고 자리를 딱 받고 어 비두니아, 본도 이쪽으로 무시하러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서 이제 무시아로 해서 어그 드로아로 오게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브루기아하고 갈라디아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무시아, 비두니아, 본도 요 바로 아래 지역에 얘기 있는 거예요. 터키 중, 중, 북부인데, 이제 완전 북부가 아니고, 살짝 북부에요 북쪽에 있는. 거기가 비두니아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루스트라 지역, 루가우니아 지역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약간 서북쪽으로 있는 지역. 그것이 이제, 루, 루스트라 지역도 그, 비시티 안디옥, 루스라, 그, 이고니언 지역도, 거기 남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가 북갈라디아 지역이고, 거기가, 그 옆이 이제 브루기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돌이켰어요. 그러면 동방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서, 동방으로 온 게, 이제 그 브루기아하고, 어, 그, 갈라디아 지역이다. <웃음> 거대한 아나톨리 고원지대 의 서쪽에 서쪽 뉴욕에 집중되어 있는 땅으로, 북쪽으로는 상가리우스 계곡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메안더 계곡에 이르며, 남동쪽으로는 비시디아 지역에 이고니온에까지 이르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부르기아인들에 의해 전설적인 마이다스 왕국을 이루었었는데, 주전 116년에 로마의 아시아 속주로 그 병합이 되었습니다. 동쪽 끝에 그브기아그 갈라티카는 주전 25년경에 갈라디아라는 새로운 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갈라티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게 갈라디아가 된 거예요. 네. <웃음> 이곳의 주요 도시들은 이제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스, 골로세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우 라우디게아, 골로세, 히에라볼리스, 거기는 그 약간 이제 동쪽에 있는 거죠. 아시아 쪽의 동쪽, 아시아 쪽의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쪽이 이제 브로기아 서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그 어,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전에 갈라디아 왕국인 할리스 강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의 그대 고원 북쪽에 위치한 그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어, 포괄하는 어. 어 포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 갈라디아 지역에까지 거쳐간 것이 아니고 소아시아와 고대 갈라디아 왕국 사이의 길로 다녀서 서북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무시아 앞에까지 나갔습니다. 아 부르기아하고 갈라디아 쪽으로 가려다가 이제 그게 이제 무시아 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무시하는 이따가 보겠지만, 그 드로아의 그 동남쪽에 있는 지역이 무시아에요 지금의 그 터키로 보면, 이스탄불 바로 그 붙어 있는, 터키 쪽으로 붙어, 지금 이스탄불은 터키지만, 그 이스탄불이 흑해에서 이게 에게 쪽으로 나오는 그런 협회의 그, 건너편에 있거든요. 지금 다리를 놔져가지고, 거기를 왕래를 하는데, 그 이스탄불 동, 동쪽, 동남, 동, 약간, 남동쪽? 예, 그쪽으로가 이제 거기가, 그, 그, 비두니아. 거기가 비두니아고, 그 흑해쪽 더 위쪽으로는 본도에요, 거기가. 그 비두니아, 그, 소남쪽으로 어, 보면 거기가 이제 무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웃음> 무시아는 소아시아의 헬라 전한 그 민족의 그 고토인데 고대에는 정치적 단위가 없어서 엄밀하게 규정할 수 없으나 로, 로마의 아시아 지방의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부 불 부르기아 경계로부터 무시아의 올림푸스 산 등성이를 거쳐 에게해안즉버가무 도나아가 드로아까지 이르는 그런 길로 서북진에서 바울과 신라가 그곳 앞에까지 나아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쪽은 비두니아는 약간 서우, 아 동북방이 되는 거죠 그 무시아 쪽에서는 그 비두니아가 동북방 쪽이 되는 거예요. 비두니아는 보스포루스의 아시아 쪽의 한 지역인데, 그것은 주전 74년에 로마에 넘겨져서 본도와 함께 단일주로 통일된 곳입니다. 통 통치된 곳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그곳에 가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갈래다가 막혔고, 또 이, 어, 브루기아, 갈라디아 이쪽으로 갈래다 이제 그것이 아닌 걸로 알아서 무시아 쪽으로 갔다가 다시 비두니아 쪽으로 이렇게 가서 본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영은 6절에서 말한 성신과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 빌리뽀서, 또, 베드로 전서, 참고 성경을 보시면, 아, 이제, 이게, 저희, 번갈아 쓰이는, 그, 이제, 각, 그, 명칭의 특징이 있는데, 근데 같은 명칭, 같은, 그, 명칭, 같은 분의 명칭이라도, 사역의,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그런 걸로 알면 됩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아 높이 되신 분의 약속의 진정과 관련되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땅끝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제 그 앞에서는 성신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의 영이 이 지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는가?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아시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연유에서 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 구속 역사의 진전적인 측면에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그곳에 택한 백성들의 준비가 덜 되지 않았겠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웃음> 박윤선 목사님은 이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주 70년에 비두니아 지사였던 플리니가 로마 황제 트라얀 황제 아주 이제 악한 왕인데 트라얀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 대로 그 플리니 통치 시대에는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주 오, 한 50에서 53년 사이 되거든요. 그니까, 어,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AD 70년에 완전히 망하니까, 그리고 그 풀리니까 그때쯤 거길, 그쪽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 17년 어간 동안에 여기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셨다. 뒤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걸 보면 지금 막은 거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것,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빠지,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선교 역사도 보면요, 그게 이제 귀츨라프 선교사가 원래는 이 그, 중국 선교를 하려다가, 그, 이제, 충, 충청도 보령 앞바다에 그 고대도에 와가지고 잠깐 머물면서 감자 씨도 주고 하면서 그 주기도문을, 그분이 아주 언어의 천재인데, 그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그, 저, 대동강변에서 그 성경책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래 상선인데, 제너럴 셔먼호가 그 상선인데 포를 가진 상선이었어요. 원래 선교 선교에 런던 선교에서는 회그 위험하니까 그차 타고 가, 그 기선 타고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 가지고 갔어요. 내가 그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성경책을 갖고 많이 갖고 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왔다가 이제 그 거기 불란이 전제 싸움이 붙어 가지고 포가 있으니까 싸움이 붙어 가지고. 그,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그, 뒤에 이제, 저기,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 관비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 보험을 접하게 됐고, 물론 뭐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 할아버지가 아마 천주교, 어, 인이었다가 그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그저이 번역된 이런 기독교를 그 접하고 있었고 그 친구가 먼저 안종수라고 하는 그 관비 유학생이 있었는데 먼저 일본을 다녀가고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그 이수정이가 일본으로 와서 그 실제 관비 유학생으로 선진 문명을 배워서 저기 한국에 가서. 그, 저, 복음, 그, 한국, 어, 그, 저기,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려고 했는데, 갔다가 복음을 접해가지고, 아, 이게 한국에서 필요한 게, 이건 증기기관이나 이런 현대문명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믿고 회계해서, 어, 거기서, 어, 한국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거기서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또 미국 그저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쓰고해가지고그 편지에 자극을 받은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그 들어와서 들어오면서 그 책을 가지고 그 번역된 책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개신교 최초의 그 세례교회는 이수정입니다. 이수정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 그 한국 조선의 상황에서는 저 예수교를 믿거나 그 책들을 소유한 것 때문에 다 죽을 죽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 가지고 내가 한국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한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특별한 그, 그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렇게 해서 그 나중에 그. 어, 언더우드가 그 성경책을 갖고 재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일본에서 만나요. 이수종을 만나가지고 그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존 로스 뭐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그 서상윤이니, 뭐, 백홍준이니, 뭐, 또 이응찬이니, 이런 사람들, 그 저기, 그조선어교사들 삼아 가지고 한 한문 성경을 한글로 저기 한문 성경을 한글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해 가지고 그 북간도 아, 저저그 거기가 어디야 저저 동북 그쪽 지역의 그 방언으로 성, 성경이 번역돼요. 그쪽은 그쪽에 그렇게 먼저 어저 그때 1900 아, 1880년대 대가 되는데 80년대 초가 되는데 그때는 북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저기 남동쪽 일본에서는 이수정이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걸 갖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 이 선교 역사를 보면 성신께서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 막고 어, 이제 비, 비두니아나 그 본도 쪽으로 가는 걸 막고 오게 한 것은 그 마게도냐 사람, 그 루디아, 그 사람의 그, 그, 환상을 본 거잖아요. 이수정에 대해서 한국의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 그분의 의해, 그분이 선교 편지를 해가지고 그, 언더우드가 자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그 생명을 그다 해가지고 와서 복음을 그렇게 정,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이렇게, 그, 때와 순서가 있어서,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어, 나오게 됐다. 이전에그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도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그, 어, 그 마리아가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 지금 이걸 빨그그 그 아들의 능력을 알고 그거 지금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그 신비한 이적을 요구했는데 나의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그 이적을 행사하시죠. 그리고 또그 저희 주님이 그 하늘에 올라가실 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물어볼 때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의 알바 아니요 내가 그,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구속 역사 안에서 아버지께 성신을 받아서 보내면서 너희가 그걸 받으면 그 능력 있게 그것을 따라서 자세 있게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웃음> 이게 주님의 때에 이르는 거예요. 뭐, 이제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이 없죠. 29장의 역사는 이제 우리의 그 선교 역사나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 선교 역사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도 동일한 성신의 사역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아, 주님의 때. 이게 사람이 뭐말 잘해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 잘해서 무슨 그, 번성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때, 작정하신 때에 그 일들이 자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과 성신을 기계적으로 의지, 그 공식적으로 알고, 실제 생활 속에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게 뭔지 모르면, 그거, 그거 진짜 공연불이에요, 그런 것은. 너무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계시 또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속에서 성신의 그 뜻이 무엇인가 확정해 갖고 이렇게 믿음의 행보를 행해야지 지금 지금 그게 지금의 성신의 인도거든요 말씀과 성신의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전 계시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부 성자 예수님의 그 약속과 그것과 관련돼서 내 삶이 있고 내 생애가 교회 안로서의미 있어지는데. 그거 안에서 삶을 살, 살아가지 않고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말. 이에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만 하고 성신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육신과 세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주님이 그 명하신 길이 죽음을 부르는 길이라도 가는 거예요. 자우간 그 그렇게 해서 바울과 그 일행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무시하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선교의 목초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그신이 주님의 인도를 생각하면서 무시하를 지나 그곳으로 다시 내려간 것입니다. 무시하에서 이제 비두니아 본도로 가려다가 다시 이제 무시하로 내려와서 드로아 지역으로 간것예요 그들이 도착한 드로아는 유럽지역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관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트로이 유적지 남남서쪽 20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소아시아 북서쪽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때는 굉장히 컸던 도시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건설하여 알렉산드리아로 명명되었었는데 그 별칭이었던 트로아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곳 이쪽에서 이제 육로로 계속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네아폴리 항구로 어,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 <웃음> 어, 사실 지금 어, 그 루가 오니아 지역에서 떠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왔다가 다시 그뭐비두 저기 브루기아, 갈라디아 이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또 무시아로 해서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는 길을 간략하게 보고하잖아요. 여기 얼마나 많은 고생과 그 얼마나 많은 험난한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전혀 그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만 착착착착 써나오고 이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뭐 헌신하고 이게 아니고요 복음의 복음이 그런 결과를 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신자들의 고백 정당한 고백이에요. 그,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돈이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미얀마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미얀마 선교를 37년을 하고 죽게 되는데, 아무튼 한20몇년 하고 나서 선교 보고하러 미국에 다시 왔을 때, 그전에는 이미 막 첫째 그 사모도, 그 아내도 죽고, 아이도 뭐 셋이나 다 죽고, 둘째 부인도, 둘째 부인도 아마 죽었, 아마,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런 즈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자기가, 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아내가 죽고, 뭐, 자식이 죽고, 뭐, 6년 만에 한 사람 회심시키고, 그 뒤에 겨우겨우, 그, 저기, 그 범아, 미얀마 말로 이제 뭐 성경 번역을 하고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보고할 때 그러니까 그 성교 보고를 들어 들어러 왔던 사람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소리 듣는 거그그 그 하냐고 성교 보고 들어러 왔는데 왜 복음을 얘기하냐고 맨날 똑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아아돈이랑저드슨 그, 윌리엄 캐리와 같이 그 3대 그 아주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보금, 보금이 복음이 사람을 변하는, 변화시키는 것처럼 더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자기 경, 고생한 거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도 누가가 사실 그 바울이 지금 가, 감옥에 있을 때 누가가 이거 받아 쓴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근데, 바울이 그 고생한 거를, 이, 그때 그 기간이 얼마나 그먼 거리니까, 그 고생한 걸, 그런 걸 얘기 딱 빼놓고, 아, 예, 성신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무시하, 저, 무시하에서 들어와 와서, 이제, 유럽으로 가려고 했다. 근데, 그 유럽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간략하게 썼다. 이게, 이게, 그냥,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순능하기 위해서 자기 고생한 거다 빼버렸대. 복음의 능력만 나타내려고 했다니.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뭐, 그런 복음의 능력을 고백할 줄 알아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나좀 받아주시지 않아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그게 최악이라는 거죠, 최악. 우리가 인간과 죄에서 받죠 그거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걸 한 거니까, 우리 그건 다 빼고 복음의 능력을 말할 줄 알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